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오딘 플레이 시꼭 알아두셔야 할팁 2탄입니다. 일탄은 위에 카드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옵션에서 카메라와 관련된 옵션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카메라 모드는 노멀 모드로 했고요. 쿼터로 할 경우는 이렇게 고정이 되죠. 근데 보스전이나 이런 거할 때는 쿼터뷰로는 저 뒷배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노말 모드로 많이 이용하실 건데 어이 노말 모드 좀 짜증나는 게 있죠. 계속 화면이 돌아갑니다. 난이 상태로 고정하고 싶은데 계속 화면이 돌아가요. 그리고 중간중간 스킬 쓸 때마다 이렇게 줌인 되는 이렇게 카메라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눌렸을 때 이동하는 거. 어 모바일로 하실 때 특히 스토리 모드 광클하다 보면은 계속 캐릭터가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말한 이 모든 부분이 옵션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정에 들어가셔서 게임 설정에 있는 이 부분 플레이어 정보 밑에 있는 이네가지 옵션들 이 옵션들이 제가 말한 그 설정들이 있는 거고요 그냥 다 여기 꺼주시면 됩니다 이네개를 꺼주시게 되면은 노멀모드에서는 내가 보고 있는 방향으로 고정되고요 카메라 확대 기능이 없기 때문에 스킬 뭐 이펙트 나올 때도 이렇게 막 확대되거나 막 블러 처리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면 터치를 제가 껐기 때문에 이렇게 마우스로 아무 데나 클릭을 해도 이동이 되지 않고요 오로지 방향키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물상자작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첫 번째 미르가르드 얻을 때 분명 한 개가 부족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보물상자가 아홉 개예요 그런 분들은 이 퀘스트에 미르가르드 부분이 있죠. 여기에 서브 퀘스트, 5장 폐성터의 보물을 클리어 하셔야지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성터의 보물 요거를 클리어 해야지 그 다음 지역, 다음 지역인 요툰하임에서도 보물상자 안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저걸 클리어 하셔야지 다보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 그냥 다음 지역까지 이제 계속 보물상자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물상자 위치에 이 보물상자가 없는 게 있어요 어, 이런 경우는 다른 유저가 보물상자를 가져가서 쿨타임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잠시 기다려주시면 보미상자 나오니까 어디 다른데 이동하지 마시고요. 자 스킬에 보시면 은 조건부 스킬이 있습니다. 35렙 때 다들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요툰하임에서 구입이 가능하고요. 조건부 스킬은 스킬에 장착이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조건이 됐을 때만 발동할 수 있는 건데 아크메이지의 화용폭발은 여기 사용조건이 여기 적혀있습니다. 화상상태일 때 대상한테 터진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스킬을 쭉 읽어보시면 은 아마 그 전에 조건부 스킬 전 스킬이 아마 이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 아크메이징 경우는 이 화염 사슬과 이 화염 장렬이 조건부 스킬에 맞는 스킬이고요. 이 화염 장렬과 화염 사슬을 사용할 때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에 그 조건부 스킬 발동이 뜹니다. 자, 떴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 눌려줘야지만 발동이 되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직접 손으로 여기 눌려줘야 되고, 어, PC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시프트를 눌려주시면은 커맨드로 쓸수 있습니다. 당연히 조건부 스킬들도 다 쿨타임이 있고 만화도 소비를 합니다. 데미지도 꽤 준수하기 때문에 이거는 PVP 보스전에서 수동 플레이를 조금씩 해줄 때 조건부 스킬도 맞춰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메인 캐스트 보스 패턴 중에 이 장판이 보이는 것들은 스킬 자동만 안 켜져 있다면 피하는 게 가능합니다. 모든 스킬이 자동 공격으로 돌아갈 경우에만 장판을 피해도 맞게 되는 각겜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냥 자동 스킬 끄시고 보스전 할 때만 수동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현재 메인 퀘스트 거미 여왕의 그 맵에 있는 거미줄 쪽 있죠 그 거미줄을 끼고 위쪽으로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와리가리 하면서 피 채우는 공략 막힌 것 같긴 한데 완벽하게 막혔다긴 좀 그렇구요 중간중간 버그가 발생해서 그 여왕 거미가 바위 안에 끼는 버그가 생깁니다 이게 될 경우에는 계속 체력이 리셋되기 때문에 클리어가 전혀 안되구요 쫄소환이 안 되는 버그는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제 체력 회복을 위해서 그 바위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공략이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버그가 걸려가지고 지금 클리어가 못하고 있거든요. 그냥 맞다이로 깨기에는 부가금으로써 너무 힘듭니다. 자, 방치 모드가 돌아가고 있는 중에 다시 접속을 하면은 대결 없이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방치 모드 시간이 끝났거나 방치 모드 중 캐릭터가 죽거나 또는 방치 모드 중에 HP 포션을 다 쓰게 될 경우에는 접속이 완전히 끊겨서 대결 기다려야 접속이 됩니다 파티 사냥 시 최대 인원으로 경험치와 골드를 5% 추가로 받는 버프가 생깁니다 하지만 파티원끼리 같이 있지 않으면 해당 버프를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파티 던전 참여할 때는 파티 가입 후에 파티 창 밑에 있는 준비 버튼을 눌려주셔야 하며 던전 들어가면 메인 퀘스트 버튼을 눌려야지 퀘스트가 시작됩니다 정해선전에 있는 지하과목 이 지하과목은 매주 월요일 4시에 초기화합니다 매일이 아니고 주간 초기화기 때문에 일요일 전에 이 남은 시간을 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하과목에서는 파랑템들 송곳니단이 붙은 파랑템들 드랍이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이 스킬 재료들, 스킬 강화석이랑 위그드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 던전에서 이 입장권, 뱀의 동지 입장권을 봐줄 수 있거든요. 파티 던전인 이 뱀의 동지, 이 뱀의 동지가 무료 입장권 다 쓰면은 추가 입장권이 필요한데 요거 획득처가 바로 지하 과목입니다. 자, 이제 막 요툰하임을 플레이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여기부터는 정해진 시간에 필드보스가 나옵니다. 여 왼쪽에 있는 가름에 울부짖는 황무지. 여기 보시면은 대륙의 침략자라 해서 필드보스 시간 오후 12시죠. 정심 12시랑, 그 다음에 저녁 8시, 20시. 딱 하루에 두 번만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송곳니는 목걸이 등 희귀템들, 그 다음에 장신구 도안, 이렇게 두 개가 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희귀등급 악세사리를 여기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어, 아직 제가 자세하게 이드랍의 기여도 이런거를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파티를 구하는 분들이 많은거 봐서는 아마 파티를 이용해서 전체 기여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뒷늦게 확류에서칠 때는 아예 드랍템을 주지 않더라고요 어, 풀피 부터 쳤을 때는 참가 보상을 받게 되는데 한 150줄? 200줄부터 치니까 어 보상 자체가 아예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어 딜이 들어가는 기호도가 따로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 내 미리 대기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가시면은 특히 무과금 같은 분들은 딜량이 약하기 때문에 아예 보상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자필드보스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공간의 균열이라고 랜덤 젠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 진짜 지역 자체가 완전 랜덤으로 나오게 되고요 보스가 이렇게 막맵 위에 걸려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허의 몬스터하고 로키의 그림자가 나옵니다. 약간 요거는제 2의 나라의 카오스 필드를 따라한 시스템인데. 여기서 나오는 공원 몬스터하고 로키를 잡아서 아이템을 얻는 방식입니다 어, 지금 설명하려고 녹화할 때는 지금 쟁이 되지 않아서 보상 리스트를 못 보여드리는데 주요 획득되는 아이템은 희귀 등급의 스킬들이 여기서 드랍이 됩니다 그리고 로키의 그림자를 처치할 때 어, 랜덤으로 그림자 퇴치 주머니를 받게 되고요 여기서 받게 되는 아이템은 전투의 증표를 얻게 됩니다 전투의 증표 기본적인 참여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설명드릴 거는 조금 중량 부분입니다 능력치에 관한 부분이고요 자 본인 클래스별 지금 어뭐 금걸인지 원걸인지 마법인지 조금 구분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위에 자기 타입이 나와있습니다 마법 타입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능력치 중에 꺼진 부분 있죠 이 꺼진 부분은 어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아닙니다 어 이렇게 제가 지금 원거리 데미지가 1% 수집으로 올라가져 있는데 어 해당 능력치를 지금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캐릭터 설명 부분에 이미 다나와있고요 가장 알아보기 쉬운거는 여기 위에 자기 타입이 적혀있습니다 저는 소설이 있으니까 마법타입이구요 마법타입이 적용되는거는 명중중에서는 마법명중이 있구요 공격 중에서는 마법 데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PVP, 마법 데미지 등 앞에 다 마법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일반 공격과 명중, 요거는 모든 캐릭터가 다 동일하게 받는 효과고, 추가적으로 마법 명중, 그 다음에 마법 데미지, 그 다음에 마법 스킬 뭐 이렇게 앞에 마법이 붙어 있는 것들만 공격에 영향 받고요. 방어 쪽에서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근접, 원거리, 마법. 모든 해피 방어력 다 영향을 받고요 방어 쪽은 이 모든 게 골고루 높아야지 PVP할 때 데미지가 덜 받게 되고요 공격만 본인 타입에 맞춰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특히 프리스트에 팔라딘 하시는 분들 팔라딘 어, 앞에서 망치질한다고 근접으로 착각하시는데 팔라딘도 마법 타입입니다 그래서 근거리 명중을 올리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마법 명중을 올려주셔야 합니다 여기 적혀있죠? 소서리스 계열, 프리스트 계열이라고 어, 팔라딘 분들도 마법명중 마법 데미지를 올리셔야지 데미지가 올라가고요또 헷갈리는 부분은 바로 로그의 스나이퍼 로그의 스나이퍼는 원거리입니다. 여기 앞에 원거리가 적힌거 있죠 스나이퍼는 원거리 적힌거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데미지 뭐 원거리 명중 요런거는 스나이퍼만 챙기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이템 수집으로 능력치 챙기실때 여기서 필터에 자기 타입에 맞는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저는 명중 마법명중 공격력 마법 데미지 요런 것만 챙기면 되겠죠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본인이 필요한 수집품들 이렇게 챙기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이동 주문서들 순간이동 주문서와 은총의 순간이동 주문서가 있습니다 이 순간이동 주문서는 그냥 슬롯에 장착하신 후에 이렇게 장착하신 후에 그냥 사용하시면은 그냥 맵 랜덤맵입니다 주변에 있는 랜덤맵으로 이동하게 되구요 어디까지 알았냐자 지레터맨 속으로 해서 북부 평가 날라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변이 아니고 이맵 전체에서 랜덤으로 이동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비상탈출용이죠. 비상탈출. 그렇다면 궁금한 게 요겁니다. 은총의 순간이동.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를 지정해서 순간이동하는 아이템인데, 구하는 것 자체도 힘들죠. 몬스터 처치에도 나온다고 하는데 드랍으로는 아직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캐시샵에서는 20개 400다이아로 팔고 있고요 가격 좀 나가죠 자 사용하는 방법은 공중탈것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공중탈것 이 공중탈것에 보시면 은총의 순간이동 이동저장소라고 적혀있어요 일반 등급은 없고요 고급등급부터 있습니다 고급부터 2개 희귀는 5개 영웅등급은 9개 전설 등급은 14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구요. 이 미니 맵의 왼쪽에 있는 이 GPS 모양. 요걸 눌려서 저장하고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문제는 공중탈 것에 연결이 되었다는 거. 야, 공중탈 것을 이렇게 활용할 줄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자, 저는 고급이기 때문에 두 개만 저장이 가능하구요. 이렇게 현재의 위치를 저장을 눌려서. 아, 이렇게 지금 공격 중에는 저장이 안 되나보네요. 자, 일단은 자동사냥 끄고. 보스 젠 되는 자리에다가, 우리 위치 저장을 하면 되겠죠? 자, 저장되었습니다. 저장된 후에, 여기서 이름 변경해서, 뭐, 어디 어디 보스, 뭐 이런 식으로 알아보기 쉽게 입력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삭제 버튼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 이동을 하겠죠? 지금 쓰기엔 좀 아까운 것 같고, 여기 말고 기왕 한다면은, 보스 자리, 보스 자리에다가, 하나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어, 저장하러 왔는데, 마침 젠 되어 있네요. 이 개이득인데. 아무템도 안 들어왔네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줄 수가 있지? 자 바로 보스 앞보다는 살짝 옮긴 다음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이동이 되는지 월드가 달라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경우는 가름도 한번 저장을 해놔야겠네 자, 가름 위치도 자, 나는 즉사 당할 수 있으니까 살짝 떨어진 곳에다가 저장을 하고 자 한번 패성터에 있는 하피한테 가보겠습니다 여기 하피, 하피 보스 아 그냥 누르기만 하면 바로 이동되네요 확인창도 안뜹니다 자 아까 저장한 그 위치에 정확히 왔죠 월드가 달라도 이동이 되구요 어 빠른 이동을 할수 없다고? 왜지? 아 이동 바로 하신 후에는 또 바로 이동이 안됩니다 이동 온 다음에 살짝 움직이고 나서 다른 위치로 이동이 가능하구요 일단은 월드 상관없이 이동되니까 언제든지 시간 맞춰서 필드보스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방금 채집합에서 떠올랐는데 우리 채집있죠? 지금 수동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 없고 스을 사서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그스에 채집 스킬은 뭐 쿨타임이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 펫이 없어서 직접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지금 많은 스을 가지고 있는 유저들의 말에 의하면 은이 채집하는 스킬은 쿨타임이 5분이 든다고 합니다 이게나다니다가 혹은 사냥하다가 채집 한번 하고 5분 뒤에 또 채집을 하기 때문에 어 결국 제작을 위해서는 직접 수동으로 재료를 모아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팁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성장하면서 또 알게 되는 여러 정보들 또한 번에 모아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